에서는 이렇게 일부 특정한 동사들 뒤에는 그 동사의 대상을 나타내 주고 이 뒤에 나오는 행위와 상태의 대상이 같음을 나타내는 느낌으로 따지는 이 동사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룰 것은 이거보다 조금 더 특이한 형태의 문장 구조를 볼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로 메이크인데요. 메이크가 왜 특이하냐면 일단 우리가 한국식 문법에서도 사역동사라 그러면서 특이하게 배우는 건 맞지만 make, let, have 이런 것들을 사역동사라 그래서 한꺼번에 묶는 거는 조금 공부하는 데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선 그첫 번째 make가 왜 특이하냐면 우리가 앞에 영상들에서 배운 문장구조들은 이렇게 생겼었죠. 뭐 명사도고형용사도고 오고, 오고, to, ing, pp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특정 동사들 뒤에서는 이런 문장 구조로 올수 있었다에요. 그런데 메이크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메이크의 대상, 즉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주체이기도 하죠. 그게 명사, 형용사도 되는데 이 메이크는 특이하게 to랑 ing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되는데 to랑 ing가 안 되고 뭐가 되느냐 하면 그냥 동사 모양이 와요. 그러니까 모양은 동사인데 do, d o e did와 같은 조동사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동사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여기서는 명사형 동사 혹은 동사형 명사라고 부를게요. 앞에서 우리가 쭉 봤듯이, 동사랑 명사는 원래 모양은 똑같거든요. 근데 한국식 문법에서는 이걸 뭐 원형 부정사 혹은 동사의 원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냥 명사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자리에 명사형 동사가 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메이크의 뜻을 알면 되겠죠 메이크는 우리가 흔히 그냥 만들다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 메이크는 어떤 결과물 혹은 변화가 생기는 모든 행위를 다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만들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냥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를 하다 하다로 생각하면 드디어 메이크를 조금 더 영어식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문을 보면 make a fire, 뭐 불을 만들어내다 괜찮죠? 근데 우리말은 불을 피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고요. 특히 make를 그냥 막연히 우리말 만들다 로만 생각을 하면 유턴을 하다에는 make를 대입하기가 좀 힘들어요. make a u-turn. 그럼 유턴을 하는 것도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make를 쓰는 게 영어식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make a fight 싸움을 하는 것도 make를 쓸수 있고 make money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니까 make a money가 되는 거고 이게 make의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크의 의미는 통제력이 강해요 뭔가를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크 뒤에 나오는 동사의 대상이 뭐를 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통제력은 진짜 주어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 동사 뒤에 나오는 대상은 그냥 꼼짝없이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를 쓰게 되면 이 주체가 진짜로 뭐를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할 거다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도 아닌 진짜로 한다는 느낌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사형 동사 혹은 동사형 명사를 쓴다고 하는 게 이해하기는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강한 종속의 어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럼 예문을 보면 되겠죠. I made him 하고 give를 할때즉 나는 그를 뭐 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우리말로. 근데 그가 뭘 한다 할때 여기 나오는 동사 모양이 to give도 아니고 giving도 아닌 그냥 원래 명사 모양 아무것도 붙지 않은 그냥 그 동사 원래 모양 명사랑 똑같죠 그때는 그 모양이 오는 게 이제 특이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예문으로 설명을 하면 I made him give you what you need 하면 은 내가 그를 만들었어. 그를 만든 게 아니라 그가 너한테 네가 필요한 것을 주도록 만들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give라는 모양이 직접 쓰였는지 이해를 하고 그 의미를 이해했으면 이제 읽고 나와 완전히 친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읽기만 하면 돼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made him give you what you need. 한번 더요. 굳이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이 문장 그대로 영어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두 번만 더 읽어볼게요. I made him give you what you need. I made him give you what you need. 자, 여러분들도 읽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도형 없이 예문들을 볼게요 여기서도 I will make her 하고 바로 동사모양 leave to leave 도 아니고 leaving 도 아니죠 그래서 뭐 나는 그녀가 떠나도록 만들 거야 I will make her leave 한번 더 읽어볼까요 I will make her leave 그리고 그 다음 예문은 this makeup 화장이죠 화장 이 화장은 makes her look like a celebrity 그녀가 어떻게 만드냐면 유명인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이거겠죠 This maker makes her look like a celebrity 그리고 그 다음 예문은 She made her dog 꼭이 make 뒤에 사람이 올 필요는 없죠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사물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녀의 개가 그녀를 사랑하도록 만들었다겠죠 She made her dog love her 한번 더요 She made her dog love her 이렇게 되고요 이 make라는 동사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 to make 혹은 making이 돼도 뒤에 오는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예문을 보시면 I'm here. 나 여기 있어. to make you finish your work. 너가 네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끝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 뭐 왔어.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I'm here. to make you finish your work. 한번더 I'm here to make you finish your work 그리고 ing도 쓸수 있다 그랬죠 making people do their best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게 만들면서 I feel great 오, 나는 대단하게 느껴 내가 대단한 거 같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making people do their best I feel great making people do their best I feel great 이렇게 되는 거라서요 이 make 뒤에 대상이 오고 그냥 봉사 모양 뭐, 혹은, 명사 모양이 온다라는 걸 적응을 충분히 하시면, 이걸 벗어나는 문장 형태가 오면, 의미가 좀 바뀐다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The country made the system. 그 나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만약에, 그냥, to operate well이 아니라, operate well이 나오면,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만들었어가 되겠지만, to가 오니까, operate의 주체가 the system이 아니라,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the country made the system. 그 나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 to operate well. 여기에 주체는 the country가 되니까,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make와 그 대상 뒤에, 혹은 주체 뒤에 동사 모양만 오는 게 아니라, 명사와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make란 동사와 완전히 친해지려면, 이두 가지 형태도 다 익숙해져야 되겠죠.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The professor Made his assistant a great scholar. 그 교수는 자기의 조교를 훌륭한 학자로 만들었어. His assistant를 a great scholar 하니까 명사잖아요. 이렇게 명사도 올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The professor made his assistant a great scholar.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문도 정말 많이 쓰일 수 있겠죠 your smile makes me happy 이 뒤에 바로 형용사도 올수 있다는 뜻이에요 happy가 형용사 잖아요 그래서 your smile makes me happy 너의 웃음 미소 짓는 얼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your smile makes me happy 그리고 다음 예문 을 하나 더 보면 the boss wants to make 하면서요 그 make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 to make가 와도 똑같다 그랬죠 The boss wants to make Jim one of the team leaders. 그 보스는 원해. 뭘 하기를 원해. Jim이 팀장 중 하나로 만들기를 원해.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겠죠. I'm glad making my sister annoyed. 자, 이건 약간 농담이죠. I'm glad making my sister annoyed. 하면서 pp도 쓸수 있는데 annoyed는 짜증나지는. 다시 말하면 난 되게 잘해. 뭐 우리 누나 혹은 여동생이 짜증나게 만드는 걸 잘해 하고 하하하까지 그냥 붙인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메이크를 이런 형태로 메이크의 이런 특성들과 내가 친해지면 되는데요. 참고로 알아두면 메이크는 또 역시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5장에서 배운 문장도 또 메이크처럼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make me a chance 그러면 나에게 기회를 만들어 줘일 수도 있고 또 비슷하게 make me your chance 나를 너의 기회로 써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5장에서 배운 문장구조는 내가 어떤 찬스가 아니죠 다른 대상이고 지금 배우고 있는 문장구조에서는 내가 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퀄 관계가 성립되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라 그랬죠 네, 문맥상 자연스럽게 다 번역이 될 거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아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와 좀 문장구조가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른 다른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